제, 자 재수 번호 322번 그린애플 네 형은 35년형을 받으셨네 35년 저죄 없어요 나 나머지 없다고 내가 문제를 졌길래 자, 재수보소 3 5 2 5번 판다. 야, 여기 아, 내소리에요 그래요, 그래, 그래, 저, 거기서 나 재없어! 나 꺼내줘. 나 재없다 말이야. 35년형을 아, 받아놓고는 뭔 조용해, 마나 재없어. 보호만 뭐 까먹을 거야. 어디요? 네, 거기, 인데야. 거기 영상에 확실히. 미운, 미운, 미운이라고 나왔지. 소운이이 방으로 가야겠다. 죄랍합니다이 방에 할 때서 왔어요. 님, 그거 확실히 거그 미운님 맞죠? 저거. 그, 그거 소리 어? 아? 이운이라고 나오 나오지 않나 분들이 나중에 1분 음. 20몇 초에 몰라요 그거는 3 5 3 5번예 조용히해 나쟤 없어요 솔로 라니 못해 솔로가 당신도 못해 솔로잖아 이 아저씨야 나 못해 솔로 아니야 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아저씨야 좀요. 난 솔로일 뿐이지 못해 솔로 아니란 말이야. 큰일이야. 갱클 보소 조용히 강수장 같이 있었잖아 내 고백하는 거 같이 있었잖아 그거 잊은 거야? 차였으니까, 차였으니까 운영이 늘은 거야 당신도 당신도 같은 솔로잖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대체? 아니야 갱클 상은 달라 보소리야 그거 당신이 와야지 강수장 당신이 와야지 난 그냥 솔로일 뿐이 멋대 솔로는 아니라 말이야 빨리 이거 이거 이건 모함이야 이건 오해라고. 나가나 나 그저 솔로일지, 못해 솔로다. 니 말이야. 꺼내달라고. 3525원. 3525원. 밥이다. 이게 밥이라고. 에이, 이이게 밥이야. 나 여기 나가게 해줘. 난 그저 솔로일 뿐이야. 못해 솔로가 아니라고. 그저 차이고 차에 차여서 솔로돼 모태솔라야니 차여서 4년이 늘었다 안돼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날 꺼내줘 모욕감을 주다니. <웃음> 야 여기 야, 그 실레마 그래, 잘 신었다고 뭐라 하는데 그래 난 울었다 왜나 그래 울었어 어 그래도 포기하겠다 잘 <웃음> 어, 빨리 꺼내줘 어, 난... 포기를 안했다는 것도 마음 아파 <웃음> 야 입이나 닦고 기다려 <웃음> 진짜. 아 이칫솔을왜 네, 갖고 와? 감사합니다. 이 칫솔 누구 거야? 내 거야? 아, 제가 썼던 칫솔입니다. 아, 이걸왜 나한테 갖고 오세요? 아, 그럼 제가 건네준 게 아니에요. 그럼 가져가세요. 당신 거잖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아, 아니야,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 칫솔, 괜찮아요. 그 칫솔 쓰... 판다 슬리퍼트 닦은 거다. 우리 가져가. 아저씨! 어 두고 봐내 여기서 질려봐, 나가는 질려봐, 순간 당신 어 모욕죄로 여기 쳐 넣어버릴 거야 이 간수장아 도전한 거네. 그래 불 나와라 저요. <웃음> 나 따라와 나 이제 죽는 건가? 따라와 봤어요 들어가 들어가요 독방이다 와 점심 먹을 것 같아 여기 어 어! 한 토끼 따라와 예어어 어? 음? 독방이라니 이 개자식아 아니 음어 여기 온지 얼마 되는가아 정말 힘드군 벌써 여기까지 버틸줄이야 난왜독방에 왔을까 그래 난 따졌지 난솔로솔로지만 못해 솔로가 아니야 그래 나 빨리 꺼내주기 바랄 뿐이야 그래 안된다면 기다려야겠지 그전 나는 잡혀온 건한 번의 고백과 한 번의 차임인데왜3만 응?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진 않았지만 빨리 꺼내줬으면 좋겠어 빨리 꺼내어에 <웃음> 애플 상 면회? 드디어 면회인가? 면회다 <목소리도> 따라와 누가 날 찾지? 자 들어가 네? 어 하늘토끼 는 나와 일로와 아, 예. 의자가 이상하군 하늘토끼 따라와 아, 누가 계속해자 한 작품 만들어야 이거. 아니, 한우토끼 아니요. 여기 여기 많은 뭐 곳이죠? 오케이. 아, 아니, 한우토끼야. 예? 자 면회 시간은 5분이다. 자, <웃음> 이제 면회 왔잖아, 빨리 면회해. 아, 아 맞아, 나, 면회 왔죠? 리, 나 씻었어요. 나는 그저 솔로 고백 한번 하고 고백 차였는데 여기 와 있었어. 근데 3, 3,000, 네? 네? 3번 이상 했대 고백을 차하고 3,000번 이상 차했대. 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애플이상. 대비라. 애플이상한테 편지가 한개 날라왔어. 언제? <몰래> <바로 김기상해버린 거야. 몰래> 아, 아, 아, 아니. 아니. 바로 김기상해 보낸 거야. 뭐라 고그있지 조백성. 편으로 들어와. <웃음> <형이란> <웃음> 주작 때문에 여기 와있어. 그 <웃음> 사형이다. <웃음> 주작 때문에 여기. <웃음> 저 주작을 주작 때문에 나 여기 있어 <웃음> 이제. 돌아서 <또> 돌아서. <웃음> 근데 형은 몇 년형이죠? 니? 삼십년형이네 솔로 못해 솔로래 낙솔로인 분이지 못해 솔로 아니란 말이야 저 아저씨가 못해 솔로지 낙솔로라고 여기서, <웃음> 여기서 근데 나 위험한 위험한데 위험한 사람이라잖아 위험한 솔로래 지금이야 나와 도망쳐 아야 도망쳐 <끝> 이렇게 다시 잡히고 아니 어디가 들어가 왜내풀 나오지 마칙시 득격근 안돼 여기 까지인지 다시 언1 0 분째 얼른 다음에 어나독 독방이야 <웃음> 독방이야 독방이야 들어가지 마 아,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왈 아, 독기도 독방이 같다로 아, 예? 이 나쁜 조카 누가 무슨 양인데 저는 하, 아,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 저런 못 대먹은 간수장한태 여기 있을 바에 빨리 나가야 돼응 음, 안녕하세요 간수장님저 언제쯤 나갈 수 있나요? 몇년 남았죠? 사형이다 사형이요? 이라 빨리 여기 나가야겠어 되못 소리 야 이거 판떼기왜 갖고 야 기끌 못 소리다 우아! 저 아니에요 예, 오늘 사형을 당한다 아 오늘인가 벌써 오늘이 사형 날이군 여기까지인가? 하... 님, 님 목소리였어요? 뭐지? 목소리. 간수장, 막차와. 가기 전에 네, 네.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잖아. 그래, 가기 전에 죽을 어, 거! 네. 말 당당하게 얘기했어. 긴클란 목소리다! 모태 솔로다! 나는 솔로다! 이번 전는 다시가 싸우기 위해왔다! 긴클, 목소리, 년 이렇게, 그렇게... 사형을 당하고 진짜 당하고 감옥 내깐야 끝내는 맨, 멘트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자꾸 그러니까 내는 멘트 <웃음> 다 조용히 해봐 나 끝내는 멘트 좀 하게 그렇게 나는 사형을 당했다 왜내 목소리 나오냐고이건 미리 맥치겠다. 이 자식아 속해주 지금 야릴 거야 처음부터 탁쳐 탁쳐 나 이거 끝내 버릴 거야 이거로 그렇게 나는 죽었다 이 목소리는 바로 미리 넣기 때문에 아! 아! 빨리 아 와!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알았어. 갈게! 갈게. <웃음> 야, 방해하지 마! 아아아아 빨리 와! 는 죽고, 이제 나는 사망했다. 오늘 사형당했고 이제 나는 다음 생에 만나 시자 으! <웃음> 오! 여긴 뭐야? 아, 또, 여긴 어디지? 어? 분명한 사형당했는데 어? 나 분명 사상당에서 죽었는데 여기어지 애플상 아니 감옥에 떠시 왔잖아 어? 뭐. 애플상 누구 이모서는 데빌? 나여방이야 데빌? 데빌 왜그러 여기있어 나 하지. 분명 나? 죽었는데나 여기와있지? 어 잠시만 나 분명 죽었었어 근데 여기와있어 뭐지? 애플상 어나 <웃음> 애플상 있는 방으로 갈수 있어 <웃음> 알아 빨리 올수 있어? 가봐? 그럼 우리 같이 태별사 <웃음> 태별아 <웃음> 우리 나.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지 않니? 나 김클 보고 모서리라 깨서 했는데나 뒤졌어. <웃음> 김클이 사기를 <웃음> 까서 사기를 카어 제모가 늘어났어. 못했어라면서 삼천 <웃음> 몇 번을 고백하고 삼천 <웃음> 몇 번을 차였다면서 난한번 고백하고 한번차였는데난 오해로 여기 들어온 거야. 근데 분명 잡쳤더니 사형시켰더니 어찌 눈뜨니까 다시 여기 있어. 내가 다시 여기 감옥에 있어. 감옥도 옮겨 있어. 대별, 우리는 대체 여기 왜여는거지나 분명 죽었잖아. 나 분명 죽었었다고 사형당했는데. 에피소드. 감 탈출. 몇년 남았어. 했어. 나 감옥 탈출 방을 알아냈어. 나 감옥 탈출하면 재미 없어. 탈출하면 재미 없어. 간수장나몇년 남았어. 빨리 나가고 아, 싶다네. 참을 테니까. 3만 핑크 무술! 뭐라고? 다시 말해 보라고 3만 6 6 6 6년 남았습니다. 나 <웃음> 뒤지라는 거냐, <거야>, 여기서? <웃음>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겨서. <웃음> 당연하죠. 나 착한데... 나도 감퍼나 가볼... 착하잖아. 내나 <웃음> 인생... 데뷔리 어디, 뭐야 노트. 테니까... <웃음> 제발... 젠텔만? 너 리스폰 했지? 아니, <웃음> <웃음> 리스폰 안 하고 나오지. 어떻게? 나는 맨, 그 그렇게 나는 감옥을 탈옥하였다.